안녕하세요 초롱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초롱소장의 똑똑한 재테크에서 매주 한번 정도 해드리는 책 리뷰를 오늘은 하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해드렸던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 최악의 시나리오 그 9가지에 이어서 오늘은 최상의 시나리오 4가지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다섯 파트, 다섯 파트에 최악과 최선의 최상의 시나리오 에서 모두 살아남을 곳 어, 요거에 대해서 잠깐 오늘은 짧은 내용이 좀 작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만 짚어보고 오늘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먼저 세상의 시나리오 1번 어, 제목이 외국인이 불러올 대한민국 부동산 폭등이라고 나와있어요. 어, 아까 9가지 그동안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면 너무나 대한민국 부동산이 앞날이 조금 암울하고 서울에 있는 여호선 역세권역 거기 약간 외에는 다 그냥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의 1번을 보면 어두운 곳이 생기는 만큼 밝은 곳도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이러면서 이제 나와 있는 게음 어떤 게 있냐면요. 어, 그동안 일본을 조금 예를 들어놨어요. 일본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동안 그 외국의 부동산들 중에서는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은 모두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다는 거죠. 세계 주요 도시 부동산이 다 올랐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 이제,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가장 유력한 이유는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은 왜 최고, 세계 최고의 부동산을 살려고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가? 그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데, 정치가 불안한 나라의 부자들 때문이라는 거죠. 정권이 바뀌거나 잡고 있는 권력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면 언제라도 숙청을 당할 수 있는 게 독재자들의 그런 국가죠. 그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인데, 어, 이런 나라에서, 어, 정치인들은 불을 이제 축적을 할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다가 빼돌린다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실명이 공개가 안되고 그냥 1대1 계약 그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려지는가 봅니다 음,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매손 어, 사정과 숙청이라는그 후폭풍이 일어나는 그 공산주의에 있는 부자들이 외국에 있는 좋은 부동산을 찾아서 이제 떠나는 거죠 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 오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아까처럼 이 부동산은 개별 계약이라서 그게 뭐 은행 통장처럼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숨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최상의 시나리오 1에 나와 있어요.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 1번. 두 번째는 최상의 시나리오 2. 어, 남북 통일이 부동산 시장에 태풍을 일으킨다.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 두 번째로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는 이제 한국 돈과 북한 돈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놨습니다. 짐로저스라는 미국 투자가가 있는데요. 어, 이 사람은 어, 이제 조지 소로스와 킹덤 펀드를 만들어서 큰 돈을 이제 벌었고 그런 젊은 나이에 아주 은퇴를 해서 뭐 스포츠카로 뭐 애인과 함께 세계 일주를 즐기기도 하고 이런 아주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북한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 머물면서 북한 돈을 막 수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 싱가포르 선물 시장에서 15%의 가격에 거래되는 북한 국채도 이제 매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북한의 돈을 이제 매입을 할까? 그걸 이렇게 들여다 봤더니 통일이 되면 아까 최상의 시나리오 2번 제목이 남북통일이 부동산 시장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남한이 그 북한의 빚을 갚아줄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이렇게 북한 돈을 사모은대요 남한이 이제 적화 통일은 뭐 어림없는 이야기니까 남한에 의해서 흡수 통일이 이제 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남한 정부가 북한을 흡수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빚도 당연히 같이 흡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국채를 갚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면 그 남한 정부에서 다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 안 하면 우리 남한의 이제 대한민국의 해외 자산이 몰수가 되고 뭐 압류가 되고 국제적인 그런 고립이 오기 때문에 북한이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좀더 빨리 망할 조짐이 보이면 북한의 국채나 이런 건더 가격이 오르고 있답니다. 정말 기이 현상이 나타나죠. 한마디로 우리 남한이 든든한 백이라는 거네요. 이런 <웃음> 그러니까 달러도 이렇게 공식적인 환율로 계산을 하면 북한은 달러당 96원이랍니다. 남한돈보다 10배가 비싸다는 거죠. 우리 남한은 뭐한 1200원 저는 왔다 갔다 하죠.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이 거래되는 그 가격은 8000원이랍니다. 1달러가. 그 정도 가격이라고 돼 있네요. 음, 환율로는 10배 정도 북한돈이 비싸야 하지만 시장에서 통용되는 것은 8배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저축할 때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들처럼 달러나 위아나로 저축을 한대요. 저축을 할 때는. 북한 돈으로 저축을 하는 게 아니고. 외국 돈으로 저축해야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북한 돈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이 책에는 적어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 다 사준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한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통일이 되면 재테크의 수단의 하나로 북한에 혹시 친인척들이 있다면 북한 돈을 빨리 빨리 모아야 된답니다. 사 모아야 된대요. 생필품 그냥 부족한 거좀 갖다 주고 주변에 있는 북한 돈을 싹 걷어가지고 그 생필품하고 바꾸게 해서 그 돈을 모아가 저축을 해서 재테크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어, 그런데 보면 또 결국 이제 타이밍이 관건이고 가장 적당한 시기는 통일 직후에 아까처럼 북한 돈 재택하는 게 가장 통일 직후가 가장 적기라고 되어 있고요. 어, 하여튼 생필품을 마구 갖다 주고 화장품, 의류, 과일, 뭐 드라마, CD 등 이런 거 온갖 거를 다 갖다 주고 자기들이 가치 없이 생각하는 북한 돈으로 푸뜩푸뜩 받아갖고 모으래요. <웃음> 그리고 언제가 우리가 흔히 최근에 남북 경협이 좀 활발하고 뭐 김정은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렇게 서로 만나고 그럴 점에 굉장히 경 남북 경협 축가가 많이 뛰고 심지어 뭐 비무장지대 근처에는 땅을 보지도 묻지도 말고 뭐 땅을 사고 거래가 몇 배가 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었었어요. 근데 얘기를 적어놓기는 비무장지대의 땅은 돈이 안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 통일 독일에서 동서독 경계 구간의 땅값은 별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 동독에서 살다가 이민 온 사람들의 인터뷰로는 오히려 그 동독 대도시 인근의 경치 좋은 곳들 있죠. 그런 곳들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하네요. 그 우리도 통일이 된다면 현재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북쪽에서 가장 가까운 남한 땅이 아닌. 지금 이미 막 사놓고 있죠 사람들이. 그게 아닌 평양이나 개성같은 대도시나 그 인근의 땅들이 오를 가능성이 크답니다. 혹은 개발이 확실한 산업단지 인근의 땅들도 오를 것이래요. 그러나 반면 비무장지대는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 비무장지대는 생태공원으로 존치될 가능성이 높다. 그 땅값이 상승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이제, 북한에, 북한과, 저, 중국과, 러시아에 가까운, 그런, 뭐, 낮은 항이라든지, 요런 곳은, 어, 굉장히, 이제, 그, 공업단지, 아니면 그 항구, 그 주변 인근으로, 그런, 이제, 산업단지들이, 이렇게, 팽창하고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인근이, 이제, 산업단지나 주거단지로 넓어지면서, 수용을 노릴 수 있어서, 땅 투자로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적어놨네요. 어, 그게 그러니까 또 서울과 수도권에 대해서는, 어, 통일이 되면 북한의 다수의 산업단지가 생기고 연관된 일자리가, 어, 발생할 거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데, 그럴 일은 거의 없답니다. 인건비가, 지금 북한의 인건비는, 어, 한 13만원 정도인데, 어, 중국 인건비가 40만원, 베트남 30만원, 캄보디아는, 캄보디아나 미얀마 등은 20만원 정도래요. 북한 공장에서 만들어낸, 만들어낸 그 물건의 품질은 인금이도 워낙 사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대동강 맥주 말고는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무방하대요. 그래서 이제 생필품을 비롯한 모든 물품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갈 것이고 북한의 공장은 거의 다 폐쇄될 거기 때문에 그냥 광물을 캐가지고 뭐 이렇게 돈이 되는 그런 거 외에는 크게 북한의 뭐 산업이나 이런 게 살아남을 게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근데 중요한 건 북한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남한에서 흡수통일을 혹시 하게 되면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나 이런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의그 인건비를 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인건비가 비싸지면 북한 쪽에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있는 오히려 그런 인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어 일자리가 풍부한 서울과 수도권으로 오히려 북한의 인구가 남한으로 더 쏠림 현상이 있을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은 더욱더 부족하고 전월세도 상승할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수도권의 부동산은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든 최상의 시나리오든 서울의 부동산은 다 오른다라고 가정을 해놨네요. 어, 그 다음에 최상의 시나리오 3. 우리나라 그러면 지방 부동산은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게 세 번째입니다. 수도권은 통일이 돼도 살아남고 외국인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수청당하는 그런 게 두려워서 외국에 돈을 심, 숨겨놓고 이러기 위해서 어, 해외에 부동산을 사다 보니 그래서 또 어, 부동산이 오르고 이렇는데 그럼 지방의 부동산은? 어, 그 얘기는 미국의 이제 세일가스와 원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어놨습니다. 어, 그동안은, 어, 이렇게 원유 값이, 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동안 쭉 올라 있다가, 그 원유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중동에 미국도 개업을 하, 개, 개입을 하고, 그렇게 오다가, 이제 지금은 미국 자체 안에 셀가스그 매장량이 500년을 쓰고도 남을 정도의 매장량이래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 그동안, 이거 막 세일가스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이럴 그 한동안 동안에, 유가가 거의 20달러까지 떨어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경기가 굉장히 좀 침체를 했고, 왜냐, 석유를 뭐 시추하고 하는 그게, 시추해봤자 가격이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싸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조선의 그런 시추선 같은 걸 주문을 안 하고 해서 조선 경기가 굉장히 깔아 앉았죠. 근데 이제는, 어, 그 세일가스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오히려 미국에서는 지금은 석유가격을 석유, 석유 가격을 오히려 올려야지 많이 된대요. 석유가격을 올려놓고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안에 싸게 쓸수 있는 또 세일가스가 있기 때문에 석유가격을 올려놓으면 놔 석유가 너무 비싸서 이제 싼 세일가스를 사다 쓰려고 생각을 하는 나라들이 뭐 생길 수 있다. 그런 말들을 여기 해놨어요. 근데 이제 세일가스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나라. 어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나라에서는 석유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죠 비싼 가격으로 그 돈을 조달하고 어또 필수재인 또 석유를 사들여야 되니까 어 그렇게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유가를 굉장히 올리려고 하고 있대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유가가 너무 비싸니까 세일가스를 좀 이렇게 수입에다가 써야지 산 세일가스를 어 그렇게 이제 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고 그러면 이 세일가스를 수출을 하려고 하면 그걸 운반할 그런 LNG 운반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LNG선을 운반해나를그 선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 석유가 너무 비싸지고 LNG 세일가스를 수출하게 되면서 운반선이 필요하게 되면 그런 거를 잘 만드는 세계적인 또 조선소가 대우조선이라는 거예요.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이런 데가 그런 세계적인 그 LNG선을 잘 만드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주문이 늘 거라고 되어 있고요. 어,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한창인데, 그거는 이제 중국은 지금처럼 이렇게 유가가 자꾸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미국이 그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효과를 낼 것이고 어, LNG 선을 자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 그 발주를 많이 받은 조선소가 많이 있는 그런 지방의 경기가 되살아나면 그렇게 되면 지방의 부동산이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최상의 시나리오 3분에서 어놨습니다 3번을 정리를 하면 유가가 오르고 섀일 어, 가스가 많이 500년이나 쓸 거리가 있는 미국이 유가가 비싸서 섀일 가스를 쓰려고 사람들이 주문을 하게 되면 그거 운반해 나를 LNG선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잘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이니 그 수주 물량이 늘고 그러면 대우조선과 뭐 현대중공업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울산 거세 이런 데네이그죠 그와 연관된 또뭐 협력업체들이 많은 창원 뭐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지방의 경기가 이제 살아난다는 거죠 또 그에 들어가는 뭐 철강이라든지 뭐 제철 이런 것도 연관해가 같이 되면 뭐포항이니뭐 광양이니 다 연관되겠고 그죠 어 그리고 그 lng 선을 또 이렇게 갖다 둘수 있는 그 허브 lng 선 허브 그게 네 번째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나라 지방 부동산은 LNG 허브로 살아날 수 있는가 이래가지고 시나리오 3과 연계된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허브를 LNG 선을 운반해가 와서 뭐 동남아나 이런데 유가 대신에 어, 기름 대신에 쓸수 있는 그 공급하는 게 미국에서는 너무 멀잖아요. 그 전초기지에 이제 하나의 허브 센터로 어, 두려고 하는 게 어, 이제 한국 그 중에 한국이라는 거죠. 어 무역적자를 이렇게 세일 가스를 그동안 수출하는데 미국은 자신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건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동북아에 몰려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는 어 중동에 그동안 굉장히 막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개입했던 그런 그걸 조금 조금만 더 난시할 거고 어 왜냐 자기들 쓸 세일 가스가 풍부하니까 어그 가격에 가격만 조금 통제를 하겠죠. 중동에서는 한 발을 빼고 대신 이제 한국, 중국, 일본에 LNG 선을 이렇게 옮겨다 둘 그런 허브 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허브 기지의 가장 적정한 지역이. 어 우리나라의 여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수. 일본으로 하려고 했더니 지진도 많고 땅값도 무지막지 비싸고 건설 비용도 많이 들죠 일본은 내진 설계도 뭐 야물게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LNG 허브의 위치로는 적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안보 측면에서 거기에 허브선을 만들려고는 안 하겠죠. 여차하면 그걸 담보로 뭔가 위협을 또강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성공단 북한에 지어놨더니 뭐 저절로 저거 마음대로 쫓아내고 뭐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이런 LNG 허브선을 미국이 절대 지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 중에서도 여수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그거는 옛날에 이제 뭐어 영국군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문도 뭐 점령 사건 이런 걸 들고 뭐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쭉쭉 넘어가면요. 그래서 이와 가까운 여수가 미국에 일가스를 담아두는 LNG 허브로서 유리하다. 이런 호재들이 지방에 계속 생긴다면 지방 부동산이 살아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국이 이제 거문도 점령하고 났더니 뭐 러시아가 급해졌고... 뭐. 영국과 러시아 간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뭐쭉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좀 내용들이 다 하자니 너무 길어서. 어,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어, 최악과 재상의 시나리오에서 모두 살아남을 곳. 최악에서도 아까 뭐 투자제와 소비제 수준에서는 서울과 아까 서울에서도 2호선이 어, 있는 그 역세권이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통일이 돼도 북한에 있는 인구들이 일자리가 있는 그 젊은 층들이 수도권과 서울로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를 것이고 공산주의가 몰락가게 몰라, 되면 거기서 돈을 모았던 사람들이 또 자본주의 와서 좋은 입지에 집을 살려고 해서 또 가격이 오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최악과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다 버티고 살아남을 곳은 역시 서울의 역세권 그것도 이 요선 역세권 라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교집합을 다 구해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것은 서울의 역세권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남은 것제 마지막 파트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미래의 세 번째 파트만 남는데요. 요건도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짚어드렸던 책 요겁니다. 제 얼굴 가려볼까요? <웃음> 어. 그동안 쭉 짚어보면서 저도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 왜 이렇게 서울의 역세권 강남권만 강조를 하지 이러면서 아, 나는 부산 사람인데 부산예건 부동산은 뭐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성질도 나면서 읽었어요 <웃음> 어, 당사자 본인의 어떤 그 의견과 고집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읽었어요 근데 쭉 읽어보니까 정말로 공감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고요. 우리나라 또 인구변화도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구변화와 만맞들려가지고서도 너무 이렇게 지방의 그런 중소도시들은 사실은 소멸될 그런 도시가 많고요. 뭐 그나마 부산은 또 대한민국 제2의 도시고 그래도 뭐 원도심 안에 리틀 서울이라고 가정을 해서 부산 안에서 이제 원도심 안에 고급 직장이 있고 뭐 관공서가 있고 한 그런 인근 주변은 조금 저도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큰 그림으로 백년 대계를 놓고 보면 요책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서울의 역세권의 이호성 권역에 그 통일이 된다 해도 거기는 오를 것 같습니다. <웃음> 아까 석유 이야기며 북한이 통일됐을 때 어떤 부동산 입지며 이런 부분들은 이분이 보고 계신 게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 싶고요 조금 아참 남다른 면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어, 유튜브로 책 리뷰를 하다보면 제가 책을 굉장히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고요. 설렁설렁 읽어지지가 않아요. 정독을 하면서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절로 저도 배우고 머릿속에 남는 게 생기게 됩니다. 이 리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이고 초롱소장 바쁜데 뭐 그래 지겹게 책까지 읽어주시나요? 이렇게 읽으실 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건 좀제 개인한테는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코너가 또 들어두시면 흘러가면서 들어두시면 다 도움되실 겁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 모임을 하고 왔는데요. 유튜브 얘기가 나왔어요. 모임을 하다가 그저 구독을 좀 눌러주면 안 될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아유 소장님 유튜브가 구독 누르면 이렇게 구독료 어, 돈이 나가는 줄로 알고 못누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공짜로 듣다가 갑자기 구독을 누르면 구독료 돈을 지불해야 되는 줄로 아신대요 그거 아니거든요 <웃음> 공짜예요 공짜 더 쉽게 공짜로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게 괜찮은 이거 유튜브 사이트에 구독을 눌러 두시는 거예요 초롱소장 최대한 좋은 이거 사이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눌러놔주세요. <웃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웃음> 감사합니다.